이그 녀석이 우리 집에 건빵, 열 봉지는 다 뜯어먹은 녀석입니다. 제가 건빵을 믿기로 덫을 놨는데, 어젯밤에 잡혔어요. 쥐덫이 쥐가 잘안 잡힌다는 걸 알았어요.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아주 쥐가 얼마나 약은지, 어 제가 볼 때는, 그, 제가 원래 숨어서 봤는데, 후각이 이 개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것 같아요. 어, 움직일 때마다 그 냄새를 다 맡고 움직이는데, 정말 코를, 코를 벌렁벌렁 합니다. 이 굉장히 후각이 발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쥐덫이라든가, 어, 또 이거 말고, 이, 이, 저기, 이렇게 뭐죠? 곰 같은 거 잡을 때 이렇게 되는 그 덫. 그거로 그런 거에 대한 냄새를 얘들이 다 맡는 것 같더라고요. 안 잡힙니다. 근데 얘는 지금 몇번놔 가지고 이게 잡은 거예요. 정말 이 아주 그냥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얘가 그 건빵을 맨날 가져간 그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움직이는 동선을 제가 봤거든요. 그 자리에 놨는데 얘가 잡혔으니까 아마 얘가 건빵 도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이 건빵을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갔다 어디 저장을 하는 걸 봤어요. 얘가 하여튼 우리 집 건빵, 하여튼 엄청 가져갔습니다. 이 처분은 아버지한테 맡기겠습니다.